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아우딘 스윙을 조금 더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을 치면서 이런 경우가 좀 있으셨을 거예요 혹은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덮어치지 마라, 엎어치지 마라, 깎아치지 마라 네. 이 내용에 관해서는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로 하체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팔을 이용해서 아우딘 스윙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웃인스윙을 한다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클럽이 옆에서 인사이드 여기서 공 기준으로 타겟의 반대쪽 타겟 방향의 일직선의 선을 그려놓고 그 선의 안쪽 그리고 바깥쪽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이렇게 선의 안쪽에서 공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쪽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거를 아웃에서 들어온다고 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바깥쪽에서 들어오니까 안쪽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아웃인 스윙이라고 불러요 이런 스윙은 보통 엎어치는 스윙 덮어치는 스윙 혹은 깎아치는 스윙에서 쉽게 볼수 있어요 자 그럼 그걸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자 여기서 오른발을 떨어뜨리지 마라 오른발 니킥을 하면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클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나가니까 오른발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왼쪽 사이드에 회전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 왼발 뒤꿈치 쪽으로 왼쪽 허리와 왼쪽 어깨에 회전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인사이드에서 들어온다는 라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혹은 다운스윙의 시작을 팔을 먼저 수직 아래로 떨어뜨려라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수직 아래로 떨어뜨려라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서 회전을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은 인사이드에서 들어오게 된다는 라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은이거랑은또 어떻게 다른 내용이냐 자, 오늘은 필드에서 바로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드에서 공이 치다가 자꾸 깎아치는 스윙 혹은 덮어치는 스윙으로 심한 훅이 났을 때 바로바로 바로 교정을 할수 있는 거고 이거는 레귤러 스윙으로 내가 자리 잡아도 충분히 좋을 만한 스윙이에요 자, 방법은 바로 오른팔에 있어요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백스윙이 쭉 들어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오른팔이, 아웃인스윙은 대부분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가거든요 오른발도 그렇지만 발이 잡혀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오른쪽 어깨를 최대한 억제를 하면 은 자연스럽게 클럽은 이렇게 인사이드에서 들어오겠죠 자, 이러려면 팔은 지금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 뒤쪽 부분이 내 몸을 향하게 팔꿈치 접히는 부분, 안쪽 부분이 오른손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게 이런 모양으로 클럽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클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편하게 인사이드에서 들어와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되는 오른팔 팔꿈치의 움직임은 젖혀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백스윙이 들어간 상태에서 오른손이 이렇게 꺾여서 손등이 땅을 바라보요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젖혀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어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은 인사이드에서 들어와요 자, 이때 오른쪽 사이드 회전 오른쪽 허리, 오른쪽 어깨의 회전이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오른팔이 이렇게 젖혀져 있으면 오른쪽 어깨는 뒤로 빠지기 때문에 회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더라도 오른쪽에 회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인사이드에서 클럽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더 도움을 주고 싶다면 라 오른쪽은 최대한 묶어놓고 오른팔을 비틀은 상태에서 왼쪽 사이드를 회전을 시키면 지금처럼 인사이드 아웃, 이쪽에 보시면 은 클럽패스 인투아웃 3.5도에 인사이드 아웃 스윙이 굉장히 편하게 들어와요 단순히 오른팔을 젖혀줬다는 거 하나 때문에 클럽이 앞으로 튀어나오질 못하고 내가 오른쪽 사이드 회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오른쪽 사이드 회전을 하더라도 오른팔이 젖혀진 상태만 유지를 한다면 클럽은 아웃사이드에서 들어오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사이드에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시면서 나의 레귤러 스윙으로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게 아니시더라도 당장에 필드를 나갔는데 계속 공이 슬라이스가 난다. 깎아친다는 느낌이 든다. 혹은 덮어쳐서 공이 낮게 왼쪽으로 간다는 라 느낌이 들면 필드에서 연습 스윙 한두 번만 이렇게 오른팔을 젖혀주는 연습을 몇 번만 해주시면서 들어오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라 필드에서도 바로 아웃사이드 인의 스윙을 인사이드 아웃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아웃사이드 인 스윙을 굉장히 쉽게 인사이드 아웃으로 바꾸는 오른팔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